안녕하십니까. 건설업 전문 노무사 사무실 사무장 전성훈입니다. 오늘은 외국인 근로자 체류자격 H2에 관한 고용 절차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화면을 통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외국인 근로자 체류자격 H2 고용 절차를 좀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첫번째, 내국인 구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때 건설업의 경우에는 14일 이상의 내국인 구인 노력이 필요하고 그럼에도 내국인을 구인하지 못했을 경우에 특례고용가능확인서를 신청 및 발급이 가능합니다. 특례고용가능확인서를 발급하기 위해서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내국인 구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원하는 인력을 채용하지 못한 경우 관할 고용센터에 특례고용가능확인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때 구비서류는 사업자 등록증, 건설업 등록증, 원도국 계약서 등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특례고용가능확인서를 발급받은 다음에 체류자격 H2인 외국인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후에는 근로개시신고를 꼭 해주셔야 합니다. 만약 근로개시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과태료부과 대상이 된다는 점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외국인근로자 체류자격 H2의 경우에는 근로자를 자유롭게 고용이 가능합니다. 상대적으로 E9 체류자격의 경우에는 고용센터를 통해서 고용 가능하지만 H2 체류자격 외국인 근로자는 자유롭게 고용 가능하다는 점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외국인 근로자 체류자격 H2에 대한 고용 절차를 살펴보았습니다. 추가 궁금하신 사항은 건설 로무 카페를 통해서 질문 주시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